안녕하십니까. 무형자산공간입니다. 둔촌주공 분양가 4천만원 넘으면 제2 반포자의 우려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반포자의, 과거에 그반포자이 고분양 논란 일어나서 미분양, 일반 분양 40%가 계약을 그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실제로 벌어졌죠. 리먼 사태 관련해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 입지가 좋아도 이렇게 그 2008년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분양 사태. 10년 후, 딱 10년 후 10억 시세 차이. 롯데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 몸값 고공행진, 뭐 반포 주공 3단지, 재건축한 반포자인은 2008년 6월 분양 과정에서 쓴맛을 경험했다 일반 분양 당첨자의 40%가 계약을 포기했다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았다 당시 2 4 4 6 2 8제곱미터의 분양가는 29억원에 달했다 당시 고분양 너무 분양가가 높다. 해서, 미분양이 됐고, 당첨자의 그 40%가 계약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반포자의 미분양, 그 26세대에 대해서는 그 교포들이 사들였다. 그렇게 지금 뉴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촌주공도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면 제2반포자이 될 수도 있다. 청약자에게는 상당한 그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둔촌주공에 대해서 이 청약 기회를 잘그 노려봐야 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포자이 미분양은 그~ 아파트가 나빠서 미분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 시점이 그~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 침체 그런 구간에서 그~ 가치가 하락돼 있는 거죠 그 당시 뭐 계약자들에 대해서는 항공권 숙박권 이렇게 숙박까지 지원해서 그~ 미국 교포들에게 다 팔았다 이렇게 그 실제로 이제 현장 탐방지원비로 해서 이렇게 300만원씩 주고 그렇게 한 사례가 있죠 에 사실상 요런청약 여건만 잘 되면 상당히 그 해볼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또 겨울철에 밀짚모자를 마련하라고 지금 상당히 그 좋은 조건이죠 일단 청약자들에 대해서는 좋은 조건이라고 봐야죠 거의 뭐 지금 어느 일정 수준 좀 높아지게 되면 은 지금 미분양까지 얘기 나올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뭐 청약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지혜가 되고 그다음에 대단지 서울의 그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그런 대단히 물량이 일시에 쏟아질 때, 거기 그 프리미엄이 낮게 그 얻어갈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 장기 대출, 장기 대출 그 고려,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잘 그~ 차고 나갈 수 있느냐 그~ 못 차고 나가면 중간에 그~ 최악의 경우는 경매까지도 갈수 있는 상당한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차고 나갈 수 있다면 그~ 장기 대출로 해서 해나가면 차고만 나가면 뭐~ 그~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기폭은 있지만, 그 상당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가치는 그대로 보존을 해주니까 상당히 그 추천할 만한 그런 상,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또 이런 대단지로 이렇게 그 나오는 물량이 서울에서는 사실상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2의 그 반포 자의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 일반 청약자들은 그에게는 상당히 좋은 그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10월 15일 총회가 지금 앞서 있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 에 조사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높은 산성으로 잘 넘어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또 내년 초에 일반 분양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금 여력 관계를 잘 준비해서 서울 강남 4구다 이렇게 불리는 강동 상당히 그 입지가 좋은 입지기 때문에 청약 대상는 분들은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 만약에 그~ 미분양 관계까지 나가게 되면 그~ 크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도 또 기회가 되니까 상당히 좋은 그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구호선하고 오호선 이렇게 교통도 그~ 두 개의 선이 돼 있고 다음에 5호선 고덕역을 경유해서 고덕강이 일지고 구간 4개역을 신설하는 9호선 4단계 개통 사업이 진행 중이고 중공은 2028년 예정이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것도 호재 중 하나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프라도 중앙 고온 병원이 <웃음> 들어설 계획이고. 올림픽 공원이 이제 단지에서 보도로 한 15분 거리에 위치, 위치해 있고 인근에는 길동 생태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학군으로는 뭐 둔촌초, 한산초, 유래초 이제 있고 단지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어 학교를 품은 단지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완료되게 되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이름이 완전히 이제 탈바꿈 되는 거죠 2006년에 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2009년에 조합 설립이 되고 지금 5930세대가 12,032세대로 우리나라 제일 규모가 큰 단지로 탄생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